하나 저 환자분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어디 이제 성형외과에 이제 본그 원장님이 윤곽을 하시는데 음, 음. 그 윤곽하시는 원장님의 친누나분이 오신 거예요 음. 저는 왔을 때 아니 이딱 그 이름을 보고 우리 병원은 영탐으로 온 건가? 여긴 음. 좀 어떤가 상담 을 당황스러워서 이제 먼저 여쭤봤죠 조심스럽게아 거기도 그렇게 그 원장님이 하시지 음. 않냐고 라 물어봤는데 어려운 케이스라 못할 것 같다고 꼭 음. 이진수 음. 원장님을 찾아가서 수술 받아라. 받아라 이러더라고요 내 가족이면 이진수 원장님 가 수술하라고 응. 그게 타병원에서 또 원장님 그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수술까지 하셔가지고 <웃음> 이제 다른 이제 핀 제거까지 문의를 하신거지 이미 이제 양악은다 하셨고 이제 핀 제거까지 문의를 음, 하셨는데 그거 보고서는 이제 자기 너무 만족한다고 나 여기 입사하기 전에 어 제가 여기만 다닌 건 아니잖아요. 사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거기 이제 원장님들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 원장님이 페이스라인너에서 수술하게 한 거야. 근데 음. 나도 그때는 왜 페이스라인 성격권 워낙 유명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왜 원장님 거기 가서 하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가 지방이식을 잘해 그러라고요그 원장님, 그 여자 원장님이 저 대표 원장님이 저한테 일을 오라고 하면서 음. 음. 부탁을 했거든 나한테 자기가 술 마치 덜깬 상태일 수 있으니까 음. 와서 자기를 데려가라고 했어 음.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페이스 라인 처음 발을 뒤었잖아 음. 그래서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 갔는데 그 원장님 그 순간에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송 실장님 메모하세요 어, 네 원장님 네 그러면서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첫수술시대에 들어갔는데 음. 여기의 장점은 베드가 어, 따뜻하다. 베드가 따뜻하다. 음. 베드가 따뜻하다. 하늘 누워 있는데 하늘에 구름, 구름. 어떻게? 어, 어. 기억하는구나. 저는 어, 아, 수술 많이 해봤잖아요. 수술 때딱 누면 조명과 흠, 어. 구름이 어. 페이스한 성형과. 나도 그래서 여기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누웠는데 어. 우리 페이스라인 성형과 수술방이 이 하늘이. 여기 천당이 하늘로 구름으로 몽글몽글 음 되어있는데 그게 너무 좋았대. 음 그래서 음 하늘이 천당이 구름과 너무 이쁜 천당 같은 그림이 되어있는데 아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 정해서 그 내용 정. 원장님이 <웃음> 딱 이태원 원장님 그 말씀 수면 마취 들어갈 때 원장님 직접 이제 마취 하시면서 그 말씀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기억이나 그런 여행 같은 걸 맞아. 상상하는 건 아, 금감묻이라고 그러면 음, 음. 10초 안에 쓱 잠들어요 근데 그거랑 이 하늘이랑 음. 이 내가 누워있을 때 행복한 상상을 하다가 딱 잠들어요 맞지, 그치, 그치. 음. 수, 이제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무섭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딱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기분 좋게 자고 딱 일어나면 끝나 있어요 그게좋죠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난막 메모를 음, 음. 한 페이지 티를 받아 쓰기를 하잖아. 여기 내가 아 여기 엉 탐으로 셨나 <웃음>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얼굴이 너무 이뻐졌잖아. 지방이식 리프팅하고 지방이식을 음. 여기서 하고 가셨거든. 이게 그러니까 난두 어, 가지 생각을 했어. 아, 여기가 실력도 있지만. 또 여기에 장점이나 이런 거를 조금 알고 오시려고 음. 가신다 막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은 거기 가셔서 어그뭐 원장님 너무 이뻐졌어요 환자들 그럴 때어 우리 병원 했어요 저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와 버리고 음.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어, 자기 밑에 있는 닥터한테 수술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음.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페이스라인 면접을 보게 됐어 <웃음> 한번 배우고 해. 싶다. 나 그래서 왔잖아페이스라인페 음. 뭐 수술 잘하는 것은 저 나주 타병원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음... 난 그래서 여기 근무하게 했잖아 타병원장님이 원 인정한 병원 <웃음> 그 병원에서 근무할 때 여기를 워낙 칭찬도 많이 해주고 아... 수술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본인 수술이기 때문에 본인도 의사잖아 본인도 우산인데 어... 타병원에 가서 수술할 을 정도면 얼마나 인정해 주는 병원이야 그래서 그런 음... 경우도 있었어?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진선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어, 계셨잖아요 근데 응. 네, 계셨는데 거기 간호사님이 저희 원장님을 한몇 년을 검색을 하셨대요 그래서 미치겠다. 몇 년을 검색해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따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음. 이제 딸을 이제 수술 시키고 싶었는데 원장님 서울대학교에 계셨을 때 너무 수술을 잘 하셨어 가지고 원장님 너무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아서 이제는 이제 아이가 커서 어. 데리고 왔는데 원장님도 되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 간호사님을 음. 그래서 좀, 어, 되게 이게 좀 감동적인 순간이다 TV는 사랑을 씻고 같이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어 되게 좀 원장님 진짜 수술 잘 하시는구나 간호사님이 아,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정도. 솔직히 네. 우리 병원은 진짜 뭐. 소개 환자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웃음> 동종업계 의사 원장님들도 그렇지만 뭐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 아니면 음. 같은 업계 우리 성형외과 실장님들도 저희 병원서 상담하고 수술하시는 거 근데 음. 그런 것도 좀뿌듯하 거네. 왜 퇴사 직원들도 맞아. 그래 간호사들이 그렇게 많이 무슨 센들들 지금 누구가 누구 여기 오잖아. 그래서 지금 뭐 퇴사하면은 야, 뭐네 막말로 뭐 막말로 그럴 텐데. 어. 꼭 와서 언제 인사하고 가고 음, 뭐그 음. 그러는 거 보면 얼마 전에도 알잖아 여기 음, 수술장에서 아, 예. 근무했던 간호사 간호사 쌤이 타병원 지금 다니고 있거든 근데 그 병원도 윤곽을해 근데 여기서 상담하고 음. 수술 예약하고 왔잖아 음, 음, 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네. 수술은 참 잘해 그래서.